엑셀에서 127을 입력해도 1.27로 입력하고 싶다면 파일 옵션 고급 탭에서 편집 옵션에 소수점 자동 삽입이 있습니다. 체크해 주시고 숫자 2로 만들어 주시면 소수점 두 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127을 입력하면 1.27이 됩니다. 이 1.27이 되는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면 파일 옵션에서 고급 탭에 소수점 자동 삽입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